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우리 3대 측정. 드디어 여덟 번째 게스트가 도착하셨는데요. 아, 저희가 정말 많은 종류의 크리에이터 분을 섭외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는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성태님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아오, 한, 안녕하세요. BJ 김성태님,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저희, 아니. 운동 좋아하시나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헬스를 많이 안 해봤어요. 아. 많이 안 해봤는데 또 3대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전 영상도 한번 봤거든요. 네.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괴물지. 괴물지. 아, 예예예예. 예, 예. 제가 좀 그분은 이길려고예맞습니다제 이기, 아. 아. <웃음> 혹시 궁금한 거 모르거든요. 바람 씬 혹시 그 3대 측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웃음> 궁 그럼 제가 오늘 목표는 솔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 아500 잡겠습니다, 500 아, 500. 예, 예, 예. <웃음> 500? 500이면 500? 가능하지 않나요? 500? 자,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목표를 500 잡으신 김성태님과 네. 3대 측정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 준비됐습니다 한번 네. 일 준비할게요 네. 자, 멸리를 준비 하나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 목표로 잡으신 개물 치는 못 드셨어요? 아, 못 들었네요 네. 아. 근데 들게 되면 아, 그냥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도전! 이 정도면 됐어요 <웃음> 아. 어때요? 50kg 정도 해보니까? 제 집에 가도 되나요? <웃음> 네, 네. <웃음> 어, 진짜 깜짝 놀랐죠? 아, 네. 네. 오, 자기 몇 킬로인가요? 2 0 킬로예요. 2 20kg, 0키로 예, 네, 이 정도면은 뭐 들리기만 돼, 빠 그럼요. 아, 들리기만 아, 예, 예. 되니까. 그렇지, 아, 그럼 맞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성태님께서 이 정도니까 네. 3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로 한. 자, 김성태님 첫 번째 운동 벤치 프레스입니다. 20 킬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어! 와. 이 아, 그 정도. 우리 개구치님께서 원하렘이 봉이세요? 네네. 아니, 봉수 아, 니 봉만 으어니까 아, 자. 그러면, 네. 그럼 오. 제 목표 바꾸겠습니다. 어, 뭐, 아, 누구야? 어, 전수찬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어, 전수찬씨 네네네. 전수찬씨가 들었던 네네. 원하렘. 40kg에 왔습니다. 오, 감사합 어? 야야 <웃음> <웃음> <야>. 오케이, 전수찬 <정수차. 웃음> 됐어. 집에 <지금> 갑시다. <웃음> 아니, 굉장히 쉽게 드셨는데, 저희 네. 한번 계속 올라가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드시면 전수천보다는 힘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어, 어, 야. 아, 약간 좀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런 네. 느낌 들었어요. 어잠깐 아, 김성태님, 그, 핸드폰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네. 방광새 음. 느낌이다. 이런 몸매가 약간 좀 이수근 씨 몸매 아닙니까? 이런, 어, 네, 예, 예. 이런 몸매가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자, 또 보기 습니고 예? 양광세 킹성태님의 이제 벤치프레스, 자기 피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밖에 없죠? 이제 꿀탱탱님. 네네. 자, 50kg 도전하도록 도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괜찮아요? 네네. 충분 힘이 있어. 오케이. 이거 50이죠? 네, 50이에요. 네네. 아, 55kg도 할것 같은데. 네네, 55kg까지는. 자, 55kg. 들렸죠? 네. 가모. 자, 업. 이제 밀어. 야야야야 업. 아, 안돼안돼안돼 근데 진짜로 너무 아쉬운 게 아, 예. 여기서 지탱했다는 게밀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 마지막, 라스트. 마, 나, 라스트? 아,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줄게 자. 업! 됐다. 밀어! 그렇지! 밀어, 됐다. 와! 역시. 아, 이거, 아, 우리 둥광세 <병구 안 creo> 제가 몰랐는데. 헬스 하는 게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성취감. 이게 다, 그래. 오시면 다 그래요. 50년 다 그래요. 성취감이 네네. 있다고. 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웃음> 우리 어, 백비지 <웃음> 네. 김선태님의 벤치프레스 원하라면 네. 55kg! 55. 아... 일단 40kg가 세팅돼 있어요 아네 이게 하체의 힘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근데 제가 밑밥 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하체가 상체는 좀자신이 있는데 하체는 약간 좀자신이 없어요 일단은 하체가 네. 좀 약하다 아, 예. 그 왜냐면은 제가 또 예전부터 그 키높이 깔창을고등학교 <웃음> 때부터 예, 3년을 깔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허리랑 아, 요 하체가 좀 아니에요 상체는 좀 괜찮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한번 제대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세잡아주세요 좋아요 자 업! 어. 아, 아. 오케이. <웃음> 진짜 스타일 자체가 병광대 스타일이에요. <웃음> 아, <제> 이런 사람들이 <웃음> 네. 진짜 힘이 세다니까. <웃음> 어... 특히 술 마시면 힘이 진짜 센 사람이에요. <웃음> 음... 자, 우리 김성태 님의 2차 데드리프트 도전. 60kg로 바로 올라왔어요. 네. 어때요? 솔직히 처음에는 들만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게 아까 저거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들었을 때, 아, 이게 좀자만 하면 안 되겠다. 아, 아, 5kg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쵸, 죠수 앞에서는 사람들 다 겸손해지는 <웃음> 마련이기 때문에. 네, 네, 네. 60kg. 너무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자세 진짜 좋아요. 자세 좋아요. 자, 업! 괜찮아, 올려! 그렇지! 오. 어때요? 우리 그래도 많이 못 느꼈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김성태님의 3차 데드리프트 시도 네. 무려 70kg도 전압불안. 70? 그럼 뭐? 이렇게 와 알겠습니다. 뭐 근데 데드 네.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음, 또 운동신경이랑 또이 f p s 는또 재능이기 때문에 네. 자 업! 됐다 와!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셔서 네그렇죠그렇죠 90k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하면 은 진짜 타고난 재능러세요 네네네 네. 본... 여기 이유는 약간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또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 한계지 않나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진짜 진짜 모르겠고 어느 네. 정도인지 네네네 네, 네, 네. 한번 볼게요 네자 업! 어? 여요 우와! 어우! 미쳤어! 와, 일단 여기서 저희가 스톱할게요. 왜냐면 천천히 네네. 자세에 무리가 올것 같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선하셨습니다 오케이. 벤치프레스 55kg, 데드리프트 90kg 하셔서. 네, 네. 딱두 개만의 전부. <웃음> 한 대가 동급. 아, 아 예. 자, 김성태의 네. 치킨 먹자. 네. 이제 50kg. 50kg. 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거기서 업! 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킴성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네. 저희가 그러면 네. 55kg 55kg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가 될수 있는 기록 55kg 야, 빨리 좀 챙겨주세요 진마네천천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업 밀어 우와, 우와. 아니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사람들이 네. 일단 200을 측정하셨고 네네네. 일단 마랑 TV 꿀탱탱과 더불어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자 네네. 소감 어떠세요? 일단 1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예, 좀 기쁘긴 한데 네. 이제 경쟁자를 네. 보면 예, 탱탱이라든지 네. 수천이라든지아 네. 일단 <웃음> 그렇게 뿌듯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듯 예. 거의 이제 1등 국정이니까 끝인데. 네네. 어, 더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어, <웃음> <웃음> 아니, 아, 그만 치죠. 아, 많이 도왔긴 했어요. 드립이고, 예예예, 또힘 예.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감동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웃음> 네. 치킨은 이미 드셨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한번 또 <웃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도전인가요? 도전! 도전! 내려갔다가... 자, 이 오우 이게 잠여아 70km 가야 빨리. 70km. 오케이. 도전. 70km. 아, 오케이. 7 0 k 너무 잘하네. 도전. 내 도전. 도전? 아, 저보다 형님이 더 신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좀더가서서 아, 아, 업! 밀어, 밀어, 업! <웃음> 아, 형이 <웃음> 네 아,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지금 거걸로봤는데 네. 드시다가 살짝 네. 이렇게 돌아갔다끔하짝 <웃음> <웃음> 돌아왔어요 네, 네, 네. 안전, 안전사 지금 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대단아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알림 설정 깨끔자 김성태 님 3대 기로 벤치프레스 55kg 5 55. 데드리프트가 무려 90kg 90. 그리고 스쿼트가 70kg에서 종합 215kg 215kg 이게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은 웃을 수도 있는데 약간 네. 저희는 또 집에서 게임 하다 보니까 음. 어, 그래도 맨날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다가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재밌네요, 운동 자체가 아, 네, 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네. 여러분들 우리 3대 기록 이렇게 나와주신 김성태님에게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또 우리 곧 100만, 여기서 축하드릴게요. 네. 와, 여 네. 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성태,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안녕!